안녕하세요 두바퀴입니다 행복한 라이딩 이번에는 서울에서 안양천 타고 수원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 방향의 안양천은 염창동에서 의원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두바퀴는 금천구에서 안양천 자전거도로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독산역까지는 일반 도로로 갔습니다 여름철에는 우시장의 냄새가 많이 나요 독산역앞 육교 대신 지하철 역사 내부를 통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양천 자전거길 진입도입니다 여의도 방면 아니고요 안양 방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봄에는 여기저기 꽃밭이네요. 여기 카메라 디도꽃한 송이 추가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라이더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에서 봤지 매끈한 다리를 원하시나요? 확실히 알려드리죠 다음 생일을 기약하는 겁니다 저진지하다고요 안양천은 역시 봄 여름이 최고예요 이곳이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쌍계울 간판이 나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직진하면 백운호수에서 닭백숙을 먹어야 할지도 몰라요 큰 화단이 나오는 곳에서 꼭 다리를 건너세요 덕천교가 아니라 비상교가 나온다면 돌려 저도 2km나 지나갔다 왔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 어디? 와 많이 갔다 안 씻고 그냥 먹어도 돼요? 왜요? 씻어야 되죠? 씻어야 되는데 먹기 뭐 전비와서 그냥 먹어도 돼요 엎어진 김에 오디 채워가는 손 음! 맛있다 오디는 술당금용 과실인 줄만 알았는데 에너지젤보다 맛있는 무료 보충제였습니다 안양을 들여서면서부터 꽤 많이 보이니까 여분의 봉다리 지참하지 말고요 먹을만큼 먹고 돌아섭시다 안양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수와 화장실을 해결했던 삼천리 자전거 본사도 지나고요 안양천 자전거길이 끝나감을 알리는 다리도 지나갔습니다 안양천의 하이라이트 개나무숲으로 안양천을 마무리 하네요 긴장하세요 세상 편한 길이 끝났습니다 어서와 경수대로 1번국도는 처음이지? 널 위해 빈티지한 자전거도로를 마련했어 왼쪽, 왼쪽, 왼쪽 이라고 1번 국도 따라 거거거 자전거 신호 대기를 해야 합니다. 버튼 안 누르면 안 바뀌어요. 좁지만 자전거도로가 이어지는 수원! 드디어 보급가능한 스팟도 발견했어요! 만석공원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수원종합운동장 인근입니다. 드디어 정조대왕이 정문으로 사용했던 장안문에 도착했어요. 자전거를 조금 더 탔다간 배랑 등짝이 딱! 달라붙을 것 같아서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만두집에갔습니다 아직도 원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네요. 개인적으로 만두 맛집은 보용만두 뷰 맛집은 보용만두입니다. 제대로 먹으려고 인근 공원으로 향합니다. 사니길 장안공원, 제가 선택한 포인트는 성곽뷰에요. 마음은 수원 통닭거리에서 치킨 한마리 뜯고 싶었지만, 사연있는 여자처럼 김밥과 만두를 애처롭게 호로로 헬멧과 장갑을좀 벗고 먹지! 성곽 따라 한 바퀴 돌땐 공원 내 상책로를 이용 가능합니다. 기차처럼 생긴 행궁어차 전용로는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비둘기도 주의! 성 밖에서 성곽을 우측에 두고 달리면 방화수류정을 지나 창룡문으로 성 밖에서 성곽을 좌측에 두고 달리면 팔을산을 지나 팔달문으로 수원 전통문화관도 지나갑니다. 자전거 택시 행카 수원 전통문화관 내부에서 휴식이 가능합니다. 화성 행군,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면서 축조한 행궁이에요. 국내 에 현존하는 행궁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행궁길 공방거리도 지나고요. 팔달산쪽 성각코스도 만났습니다. 팔달문이에요. 화홍문 그리고 방화수류정 용연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행나!